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퀴입니다 이번에는 유행을 타지 않는 로드바이크 종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히려 입문자들이 늘어날수록 인기 종목이 되는게 로드바이크죠 그래서 입문하기에 좋고 부담없이 즐기기 좋은 가성비 좋은 추천 제품과 구매 전에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선택 가이드를 1,2편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겠습니다 1편은 로드바이크 선택 가이드 편이고요 2편은 가성비 로드바이크 추천 제품 으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 사이에서 여러 사람의 경험담과 가격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을 테지만, 제가 추천하는 제품과 핵심 구매 팁만 알고 있어도 로드바이크를 실패 없이 선택하는 데 도움되고 단순히 자전거 입문을 벗어나 포장 도로에서 쌩쌩 달리는 로드바이크의 매력을 즐기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고 방식과 쓸데없는 거칠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선빵해 주시고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먼저 로드바이크의 장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에어로 바이크, 엔듀런스, 올라운드 인데요. 그 특징이 다릅니다. 에어로 바이크는 평지와 다운힐에서 고속으로 전력질주하기 위한 제품으로 튜빙 디자인이 매우 날렵하거나 납작합니다. 공기저항을 최대한 적게 박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탑 튜브 기울기가 거의 수평에 가깝습니다. 튜브는 앞쪽이 뾰족하고 뒤쪽이 절단형이거나 전체적으로 납작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모습입니다. 라이더의 자세도 많이 숙여져야 공기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페달부터 탑튜브까지의 높이가 매우 낮습니다. 철인 3종의 사이클 파트처럼 속도의 도른자들을 위한 장르인거죠. 게다가 페달링 파워가 민첩하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프레임이 매우 딱딱하고 승차감은 가장 안 좋습니다마는 외관이 멋져서 혹하게 되는 장르 이기도 합니다. 엔듀런스는 장거리 주행에 최적화된 로드바이크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했죠. 다소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못한 노면에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이 되는데요. 주로 포크와 시트스테이 그리고 시트포스트에 충격 완화 장치를 삽입하거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피로도를 완화시킵니다. 장거리 주행을 위한 종목이다 보니 포지션도 편안한 편이에요. 지오메트리가 에어로와 반대로 높이가 길고 휠 베이스도 긴 편이라서 로드 입문자들이 선택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올라운드는 그 명칭처럼 다양한 경사도를 소화하는 장르입니다. 가벼운 경량 프레임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특히 어필 경사도에 최적화되었다고 볼수 있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첫번째 로드바이크로 올라운드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에어로 성능을 지닌 올라운드 형태로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 치고 올라가는 성능이 좋은 편입니다. 지오메트리는 에어로보다 높고 엔듀런스보다 낮아서 원하는 포지션을 연출하는 데 좋은 편입니다. 로드바이크의 가격이 천차만별인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세심하게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간략하게 결정적인 요인을 꼽자면 바로 구동계입니다 자전거가 구동되도록 하는 톱니바퀴 즉 스프라켓과 크랭크 변속기와 체인 변속레버 브레이크 등이 구동계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거죠 이미 알아볼 만큼 알아보신 분들이 많을 테고 누군가에겐 지루한 내용일 테니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드바이크 구동계는 시마노, 스램, 캄파놀로 등에서 제작하는데요 국민 브랜드는 아무래도 시마노와 스램이죠 이는 단계별로 성능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시마노는 투어니, 클라리스, 소라, 티아그라, 105 울테그라, 듀라 에이스 순으로 스펙이 상승합니다. 가장 고가의 스펙은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전동 구동계죠. 시마노 di2와 스램 레드 이탭이 대표적인 전동 시스템이고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거죠. 이러한 구동계 의 스펙의 차이는 부드러운 변속력 과 단수의 차이, 브레이크의 민첩성 등을 들수 있습니다. 특히 단수와 티수가 높을수록 경사도에도 유리하니까 높은 단수를 선호하는 편이죠 8단에서 12단까지 있는 성능이 높을수록 단수가 높아집니다 입문용으로 권장하는 구동계는 시마노 기준으로 클라리스부터 105이고요 중급은 105에서 울테그라 상급은 울테그라에서 전동 시스템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사실 입문자라고 저렴한 구동계를 써야 되고 또 많이 타봤다고 좋은 구동계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구동계는 어필코스를 자주 다니거나 해발 고도가 높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필코스에 욕심을 낸다거나 라이딩을 한번 시작하면 최소 50km 정도를 달리는 라이더에게 추천합니다 코스에 따라 수시로 변속할 필요가 있고 급격히 바뀌는 경사도에 대응하려고 빠르게 여러 번 변속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단수가 높아야 어필 주행에 도움이 되니 변속력이 부드럽고 단수가 높은 고성능 구동계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매우 일상적인 주행이라면 클라리스 정도의 구동계만으로도 충분한 변속력과 제동력, 어필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굳이 비교하자면 스마트 폰과 같습니다. 삼성 갤럭시만 보더라도 S 시리즈, 노트 시리즈, A 시리즈, Z 시리즈, 와이드 시리즈까지 아주 다양하죠.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상급 모델인 S 시리즈지만 사실 특별한 업무를 수행할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기능을 사용할 거라면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구동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거칠해가 아닌 현실적인 눈으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티아그라와 105가 탑재된 자전거로 그란폰도 대회에 참가해서 완주하는 사람들 많고요. 토종주 장거리 여행용으로 클라리스가 탑재된 자전거를 많이 선택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더욱 이해가 쉽겠습니다. 구동계 다음으로 꼬집어 봐야 할 것은 프레임입니다 특히 입문자분들은 강성이 좋은 카본 프레임을 많이 찾으시죠 카본은 가볍고 페달링 파워에 민첩하게 반응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사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카본을 고집한다는 것을 모르고 선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냥 가볍다는 특징 때문에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강한 페달링에 의한 파워가 즉각적으로 프레임에 전달되어 힘 손실을 줄이고 앞으로 쭉쭉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게다가 무게는 가볍고 로드바이크 프레임이 워낙 날씬하게 디자인되다 보니 속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 이러한 원리의 특징을 누리려면 페달링 파워가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페달링 RPM 속도가 라이딩 내내 평균 이상은 유지해야 되고 본인의 체력적 엔진도 높아야 페달링 파워가 높아지겠죠 이처럼 어필과 스피드에 욕심을 내겠다면 카본 프레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허락된다면 티타늄 프레임도 강추합니다 티타늄은 카본의 핵심인 강성과 내구성 그리고 가벼운 무게와 승차감까지 모두 갖춘 고품질 소재입니다 비싸다는 최대 단점과 국내 소비자층의 연령대가 높다는 불편한 이미지가 발목을 잡지만 가격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면 저는 티타늄 프레임을 선택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레임은 강성보다 내구성에 집중되는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제작 기술이 진화한 덕분에 빠르고 강한 페달링에서 느낄 수 있는 꿀렁거림을 확연히 줄인 알루미늄 프레임이 다양하게 등장 하는데요. 접착제를 덕지덕지 발라서 만든 저렴하고 무거운 카본 프레임보다 오히려 나은 강성을 보여주기도 하죠. 게다가 구조적인 설계 기법으로 무게는 줄이면서 내구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라이딩은 물론이고요. 어필 코스에서의 실력 향상과 과감한 피트니스를 즐기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그만큼 카본과 알루미늄의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다는 평도 많아질 정도니까요. 간혹 혹자는 알루미늄 로드바이크를 단순히 가격적인 특성을 내세워 입문자를 위한 것이다 혹은 출퇴근 용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매우 진부하고 낡은 표현입니다 강하고 민첩한 페달링 파워와 속도를 경험하고 싶다면 카본 굳이 그 정도는 아니라면 알루미늄으로도 충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을 선택하는데 있어 강성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은 남을 것 같다면 포크와 시트포스트만 카본인 제품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한줄팁 나갑니다 자전거의 겉모습만 봤을 때 알루미늄과 카본을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용접 표시입니다 카본은 원피스 구조라서 각 튜브와 튜브가 연결된 부분이 매끄럽고 알루미늄과 티타늄은 각각의 튜브를 따로 만들어 붙여야 하기 때문에 용접한 자국이 있습니다. 자전거 매장에 갔을 때 이거 카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초보자 같은 질문은 너도 너도! 라고 한줄팁 하나 드립니다. 구동계와 프레임 소재 다음으로 볼만한 건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휠셋과 제동력을 위한 브레이크입니다. 사실 휠셋은 정말 고가의 완성차에나 고가의 휠셋에 적용됩니다. 휠셋 하나로 가격이 크게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속도에 예민한 매니아들은 저렴한 완성차를 구매하고 휠셋만 교체해 타기도 합니다. 휠셋은 가볍고 높은 강성의 소재, 빠른 구름성의 베어링을 탑재해서 적은 힘으로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핵심입니다. 세라믹 베어링과 카본 소재로 구성된 휠셋이 비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브레이크는 림 브레이크냐 디스크 브레이크냐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악천후 속에서 시속 30km 이상을 유지하거나 다운힐 코스에서 시속 60km 정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디스크 브레이크 강추합니다. 한마디로 과격한 라이딩이 생활이신 질주본능자가 아니라면 림이냐 디스크냐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평지에서 평균 시속 40km를 주행해도 제동력에 문제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선택하기보다 브레이크 패드 관리에 신경쓰는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자 로드바이크 선택 가이드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요 핵심 요소만 골라서 살펴봤고요 이것만 알아도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거칠해보다 필요하 목적에 의해 선택하고 왜 필요한지 파악해서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은 가성비 로드바이크 추천 제품을 소개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댓글이 너무 없어 띠링띠링